오늘은 이 쾌쾌묵은 거실을 좀 화사하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침이라 목소리가 다 나왔네요 지금 4월인데 크리스마스 때 있던 가랜드가 아직도 있네 정리 안된 이런 잡동산이들 컴퓨터 흔들고 있는 책상 요거를 일단 여로 빼고 뭐 책상 버리고 여기에 다 원목 책상을 두는거지 이거는 오늘 당근하는데 그 책상 분해를 해야 돼가지고 차에 안 실릴까봐 집에 있는 육강렌치다 챙겨놨어 이거는? 짜란 종류별로 다있는 샤오미의 뭐지기 저지기 10시에 보기랬으니까3 <웃음> 4분이 걸리네 아, 딱 맞네요. 아,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놀냐> <놀냐> 자, 이제 집 가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집이 좁으니까 여기 뒀다가 집을 좀 치운 다음에. Thank you. Thank <laughs> you. 짜잔 제가 이제 앞으로 일할 공간 그리고 이거는 저의 음악적 영감을 받게 해주는 LP판과 스피커 그리고 여기가 거울 짠 여기서 착샷 찍으면 이쁘겠죠 이렇게 타다 저 선이 너무 지저분하다 선 정리해야 되고 그 의자 의자도 원목 의자로 바꿀겁니다 아 날씨 진짜 좋네 안 들어가네?